계속되는 아파트 입주 때문에 돈을 버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무조건 아파트 하락한다고 멍한 뉴스만 보시면 안됩니다. 시간이 허락한다면 한번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계속해서 아파트 입주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아파트 가격이 하락한다. 마이너스피가 형성이 되었다. 아파트 가격이 반토막 났다. 이런 계속되는 뉴스 식상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계속되는 아파트 입주 때문에 돈을 버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현재 보시는 바와 같이 동구, 동산동 10월달에 입주고 계속해서 입주니다 그리고 이 입주는 12월달까지 계속되는 입주가 아파트 입주량이 적은 세대수도 아니고 또 그렇다고 많지도 않지만은 700세대 그리고 뭐 보시면 400, 600, 700뭐요런 아파트 같은 경우는 세대수가 적은 편이죠. 요런 아파트도 마찬가지 세대수는 적은 편입니다. 하지만 계속되는 아파트 입주 때문에 뭐 돈을 벌고 있다 이런 얘기를 제가 드렸는데 자 어떻게 돈을 벌수 있느냐 지금 경기 악화와 계속되는 금리 인상 이로 인해서 스트레스가 엄청나게 많이 받으실 거고요. 마찬가지 부동산도 문을 닫는 곳이 한두 군데도 아닙니다. 아파트를 전문적으로 하는 곳에서는 사실 문을 좀 많이 닫고 있다는 것은 예전부터 말씀을 드렸는데요. 요는 이러한 상황 속에서 아파트 거래가 전무후무하다. 뭐 이렇지만은 계속해서 조금씩 필요한 사람들은 또 거래를 하는데 자 요는 지금 이런 아파트 입주 시기에 맞물려서 돈을 버는 사람들이 있다. 이런 아파트를 찾아 다니는 거죠 자 파트를 찾아다니는데 어떻게 돈을 버느냐 세상에 돈 버는 일은 다양하게 많습니다 단지 내가 모를 뿐이죠 그러면 내가 모른다는 것은 내가 알기 위해서 그만큼 노력을 해야 되는데 일단 알려드리겠습니다 현재 보시다시피 여기 지금 대구 중구 동산동 달서구 감산동 아파트 이름과 단지 명이 다 나오죠 그리고 입주 날짜, 연월이다 나옵니다. 이걸 그대로 카카오맵에서 그대로 치게 되면 이렇게 아파트 위치가 다 나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위치가 나왔는데 뭘 어떻게 해야 되느냐? 실제 제번에 제가 영상을 올려드렸을 때 아파트 입주장을 가는 분들이 있다. 어, 지금 아파트 분위기가 안 좋아서 아파트 쪽에 부동산을 하시는 분이 그만두는 분들이 있지만 은또 나름대로 옛날부터 이렇게 노력을 해서 아파트를 계속해서 매매했던 분들은 이런 입주장에 다 갑니다. 입주장에 가서 뭘 하느냐? 입주하는 분들의 전화번호를 다 따죠. 그런데 뭐 그게 500세대, 300세대, 100세대 하나부터 열까지 전화번호를 다 따기가 힘들어요. 그렇다 보니까 이런 아파트의 입주장에 오는 분들이 있습니다. 전문적으로 와서 입주하는 아파트분들의 전화번호를 다 따죠. 그런 전화번호를. 뭐 어느 정도 부동산에서 거래 좀 하는 부동산들은 그런 돈이 아깝다고 생각 안 하고 그런 아주머니들한테 명부를 다 삽니다. 그런 전화번호를 사는 사례들이 많기 때문에 그 명부가 100건이든 뭐 500건이든 200건이든 평균적으로 5만원에서 10만원 그렇다면 한부동산한테만 파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많은 부동산들한테 그런 입주하는 분들의 전화번호를 다 팔죠. 그게 사실 뭐 솔솔치 않은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물론 일일이 전화번호를 다 따는 부동산들도 있지만, 나름대로 부동산 계약 좀 하는 분들은 돈 쓰는 거에 대해서 크게 아깝다고 생각을 안 합니다. 왜 계약 하나 하면은 그만큼 내가 10만을 주고 샀던 편하게 뭐 전화번호를 구입해서 그 시간에 그 외에 다른 일들을 충분히 또 하죠. 뭐 엑셀로 전화번호 차트를 만들거나 그렇게 해서 뭐 소위 말해서 우리가 뭐 DM이든 뭐 이런 전화를 다 돌려서 뭐 아파트 매매를 하실 생각이 있느냐 없느냐 이런 걸다 물어봅니다. 그래되면 실제 입주를 하는 분들은 뭐 어떻게 전화번호를 알았냐 뭐 이런 얘기도 하고 뭐팔 생각이 없다 이렇게 전화를 끊기도 하지만 똑똑한 분들은 자 얼마 정도까지 거래가 되냐 전화를 무조건 안 끊어요. 다 물어봅니다. 일단 모르는 거는 알아야 되기 때문에 뭐 그런 또 분들하고도 또 친분을 또 만드는 분들이 있어요. 부동산하고 친분도 만들죠. 일부러 전화가 왔는데 안 팝니다 뜰거든. 전화번호 어떻게 알수 있대? 그 전화번호 이거 뭐 중요한 게 아니죠. 일단은 그렇게 전화했으면 아 그래요? 하면서 그러면 얼마 정도 되냐고 물어보면서 또 정보를 얻는 그런 똑똑한 분들도 계시고 아무튼 그런 상황 속에서 부동산 한 군데 두 군데가 아니라 열 명, 스무 명, 백 명한테 십만 원만 받아도 입주장에 버는 돈이 소위 말해서 백, 이백, 삼백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 이백, 삼백을 계속해서 벌수 있는 그런 기회가 생긴다는 거죠. 그렇다면 지금 중구, 동산동 10월달, 10월달, 10월달 다 10월달입니다. 그리고1 0월달이 실제 내가 벌수 있는 돈은 벌써 세 번의 기회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뭐, 나중에는 결국은 열심히 하시다 보면은 뭐까지 생기느냐, 단골까지 생기고 그런 차트를 팔면서 또 부동산과 친분도 생깁니다. 물론 그렇게 해서 친분이 생기면서도 어떤 정보를 또 얻을 수 있는 방법도 있고요 우리가 알지 못하는 실무 쪽의 일들은 엄청나게 많습니다 단지 우리가 유튜브에서 아파트 가격이 하락했다 50% 하락했다 그리고 뭐 아파트가 지금 뭐 거래가 되고 있다 안 되고 있다 아파트에 관심 없는 분들은 이런 뉴스나 유튜브 찾아보지도 않습니다 대부분 이런 유튜브나 뉴스를 찾아보는 분들은 아파트를 구입해야 될 분들이나 아파트를 팔아야 될 분들이 많이 보죠. 근데 이런 뉴스도 계속해서 팔아야 될 분들이 보면 은 스트레스만 받습니다. 저번 영상에 제가 한번 올려드리는것 같은데 어차피 계속해서 가지고 갈게 아니면 손해 봤다고 생각하고 시원하게 던지거나 시원하게 전세를 놔야 속병이 안 생깁니다. 사업하는 분들도 마찬가지 내가 안되면 요번 기회에 안되면 지원하게난리죠 날리고 향후를 도모합니다. 안그러면 전전긍긍해봐야 뭐 안되는 분위기에서 혼자 살아남겠다고 뭐 계속해서 뉴스 보고 유튜브 보고 조금 더 떨어지면 아니면 조금만 올라가면 그때 팔까? 스트레스 받습니다. 차라리 그래 하시는 것보다는 시원시원하게 아파트를 구입해서 돈을 버는 분들이 있는 반면에 아파트를 구입해서 손해를 보는 분들이 있어요. 또 아파트를 팔아서 돈을 버는 분들이 있는 반면에 아파트를 팔아서 손해를 보는 분들이 있습니다. 단지 그런 이유들을 곰곰이 한번 생각해보면 결국은 내가 정보전에서 밀렸거나 내 스타일이 시원시원한 스타일이 못되거나 어떤 이유가 분명히 있을 거란 말이죠. 그런 것을 한번 뒤돌아보면서 다음 기회를 다시 도약하는 게 맞지 안 되는 걸 억지로 붙잡고 있는다고 해서 절대 되지는 않습니다. 세상이 그렇습니다. 너도 아는 정보, 나도 아는 정보. 뭐 저는 주식은 하지는 않지만 주식 정보를 주겠다. 뭐 다양하게 문자 어마어마하게 옵니다. 물론 제가 전화번호가 올려져 있어서 뭐 그런 어떤 불편을 좀 겪고는 있는데 너도 알고 나도 아는 정보는 아무 정보도 아닙니다. 그렇다고 뭐 지금 아파트가 하락하고 있는 거 모르는 사람 없죠. 라고 아파트가 30% 하락했든 50%가 하락했든 아파트를 팔지 않는 분들한테는 관심이 없는 거고 사야 될 분들도 마찬가지 30%가 하락했든 50%가 하락했든 언제 내가 구입을 할수 있는 기회를 얻을 수 있는 정보, 정확한 정보, 바닥이 어디까지가 바닥인지 그걸 명확하게 알수 있어야 된다. 최소한 저의 영상에서는 별로 볼 거는 없지만 정확한 정보를 드리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